그고 성분원소의 질량비를 원자량으로 나눠서 원자수의 비를 구하고 실험식을 나타내요. 네. 네. 음. 분자식은 실험식의 정수대라서 음. 실험식량과 분자량의 관계로부터 N을 구할 수있어니다 음. 음. 이건 분자식이고 음. 이건 분... 자량이에요. 그렇군요.